두릅뿌리를 자를때 이제 한 15cm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어,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릅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네. 여기. 네 지금 이제 두릅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거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황캐는 정소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두릅을 근삽을 하려고 합니다 어, 두릅 뿌리는 어, 이렇게 캐둔 뿌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 15cm 정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거는 한 20cm 예 네, 20cm 조금 안되고 한 18cm 1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싸게 나와요 그럼 게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니요 여기도 보면 뿌리에서 이렇게 어, 싹이 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여기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어, 또 요런데 이제 잘라가지고 놓으면은 이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냥 심으면 됩니다 종근을 할 때는 어, 묘목이 어미모가 모종이 좀 좋은 거 품질이 좋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새끼를 번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두릅을 심어놓고 요목이 나쁘면은 두릅이 어, 큰게안 달리고 짜잘한 가시 두릅이 달려요. 그래서 상품성이 별로 없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두릅 그런 계통의 나무를 이제 근삽을 해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싸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심어가지고 묘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산에다 옮겨 심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는 이제 4월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최대한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오는 시기에는 어, 묘목을 이렇게 뿌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이제 심어줘야 됩니다. 남부지방은 한 4월 10일 전에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심어야지 이 뿌리가 상처가 아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싹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4월 10일 이전에는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래 가지고 지금 4월 16일인데 어 지금 때가 됐습니다 두릅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두릅이 한요명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묻어 놓고 저들은 이제 반을 갈라 가지고 어, 싹을 이제 나올 때 반을 갈라 가지고 터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좀 안좋아요 이게 좀만 늦게 이게 잘라줘도 싹이 비닐에 올라오다가 이제 닿아 가지고 들 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청금기 요거 이제 모종 청금기 있어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심은거 앞에만 이렇게 한두번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넣어 주면 이렇게 하면 여기 흙이 이제 이렇게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를 버튼을 누르면 흙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거 그냥 눌러 면 돼요. 눌러 가지고 위에 버튼 그러면 모종을 심을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죠? 구멍 한번 볼게요. 자, 이 구멍을 천공 청공, 을 해서 구멍을 낸 어, 자리에다가 이 종근 만들어 놓은 거를 잘라 놓은 거를 하나씩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 주고 이게 방향이 요렇게인가? 아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시발이 넣어 줄돼요 말아서 넣어요 말아서 넣어? 응 <웃음> 들어가면 돼 나중에 흙으로 더 품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흙으로 덮어 주면 됩니다. 두릅을 이제 번식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뿌리로 번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줄기로 한번 꺾꽂지 스타일로 한번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요. 아, 안 되고 하는 거, 뿌리로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그나마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는 어, 이게 근삽이 잘안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1년생 나무나 한 2년생 나무 정도 그런 나무에서 채취를 해야지 근사비 또잘 됩니다. 자, 작업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뭐 심는 간격은 뭐한 20cm 간격, 뭐그 정도로 해가지고 묘목을 만들 자리로 만들어갖고 심으면 되고 이제 달게 심으면은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달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뭐 30cm 간격으로 이거 하나씩. 어, 이제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잡초 제거하는데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이거 작년에는 반을 갈라가지고 이제 그 모종을 먼저 심고 반을 비닐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어 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덜 합니다. 풀이 올라오는 다 그리고 이제 비닐을 씌울 때 비가 오고 나서 비닐을 씌워주면 훨씬 더 좋아요. 어, 비가 오고 나면 땅 속에 이제 수분이 이제 먹고 있는 상태에서 비닐을 씌워놓으면은, 어, 짐 같은 가문 시기에 어,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땅이 이제 수분이 유지가 되니까 얘들이 뿌리가 이제 빨리 이제 싹이 나오면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되거든요. 메마른 땅은 아무래도 어, 이게 뿌리가 짧다 보니까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가지고 말라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감을 때는 이거 물도 좀 줘야 돼요 청공기는 다 좋은데 이거 찍고 나면 이렇게 비닐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여기 버튼 이거 비닐 다뜯 위에다 올려주니까 더 좋지? 응 <웃음> 이렇게 넣어야 돼요 막. 어? 몇 프로? 많이, 많이 넣어야 돼 빨리 끝나 아니 빨리 끝난다고? 응. 아니 하나씩 넣어야 돼 많이 넣으면 안돼 빨리 끝나 너무 많아 많아? <웃음> 빨리 끝날라고 두 개씩 나안안 안 돼.